항상 얘기들 이지만은 차트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모양이 꼴은 안 만들었겠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요뭐 다른 유튜브나 뭐얘기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도 결론은 옥석은 여러분이 다가아셔야 되고 결론도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모든 유튜브나 근혜 뉴스, 마찬가지 얘기들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조차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저는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 준한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에 사실 월급을 받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두배세배 월급을 받고 있지 않죠. 단 하나 대구에서 재개발 보상금이 풀린 금액이 워낙 많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주머니에 돈 몇천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분양을 받아서 매득을 벌수 있는 사례들도 실제 있었고 그렇게 본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수성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은뭐 4억 5억 6억 7억 정도의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들이었는데 지금 아파트 잡아보면 5억 6억 시작이죠. 그리고 10억 10매득씩 거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께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량이 기본적으로 3,4만 가구의 물량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까지 물량이 거의 10만 가구에 임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 실질 수요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차이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금액이 돌고 있다. 그 다음에 갈 곳이 없는 돈이 실질적으로 뭐2030 마찬가지 부자자들이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끌이다 뭐다 뭐 해서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 규제지역에서는 투자 투기를 거의 잘안 하고 있죠. 대출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제뭐 영상을 어느 정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투기꾼들이 저들이 먼저 앞에서 사고 뒤에서 또 물량을 받고 저들끼리 쇼를 합니다.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뒤늦게 막차 탄 사람들은 또 물리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진짜 아파트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아니야?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미분양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뭐 공디가 들썩들썩 안절부절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파트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유튜브가 만든 투기 세력이든 투자 카페에서 만든 투기 세력이든 저들끼리 앞에서 치고 뒤에서 빠지고. 돈 먹고 돈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동인구가 빠지는데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겠어 유동인구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기본적으로 200만 인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 아니면 원룸을 구입하는 사람 월세를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죠 일반적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유튜브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90% 고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뭔가 썸네일이나큰 이슈들을 뭐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사실 유튜브 구독도 하고 사실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참고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를 그대로 말씀드리는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뭐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도 않은 입장에서도 아파트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 사례도 있었는 것은 그냥 뭐제 촉으로 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뭐더 고급적인 아파트,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부동산에서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에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투자 투기는 결국은 미분양, 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규제 지역에서 그렇게 투자 투기가 성행이 안 되는 것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투기가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대구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구 아파트만 보실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전국적인 아파트를 한 번씩 다 훑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읽어보고 봐야 느낌이 오는데 그냥 대구에만 살고 계시고 대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대구 그만 쳐다보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표를 가지고 주구장장 뭐 10분, 20분 동안 설명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몇 프로가 올랐고 안 올랐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알곳 없는 돈들이 투기 세력이 만들어졌고 주식이다, 코인이다. 결국은 아파트 분양에까지 들어와서 아파트에 투기를 하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빠지고 들어오고를 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빠졌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뭐 대구 경북의 아파트든 경남의 아파트든 서울 인천 경기의 아파트든 모든 자료를 훑어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거의 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 세력가 세력끼리 뭐 죽치고 방뭐 장구치고 하는 모습들이 그냥 눈에 보여요. 갈 곳이 없어요. 돈이 어디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젊은층들은 고인에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미분양이나 아니면 일반 분양 아파트의 재미를 받는 분들은 몇 천만원 갖고 매득을 버는 사람들도 수두룩 뻥뻥했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뭐 주식하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투자카페 이런 쪽에서 울퍼대니까 그게 뭐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차에 뭐 돈을 벌고 뒷방에 들어가서 뒤늦게 물리고 자기들끼리 쇼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들은 뭐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부는 분들 그렇게 하는 분들 거의 없죠 그냥 내집한채 마련하는 게 다하고 금액이 좀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게 다하고 재개발 보상 받았는 분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 파트 살려는 분들이 다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서울 같은 경우 는 그나마 계속해서 회전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서울에는 그래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아 파트 장난을 치고 있는 것들이 눈에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향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군중심리나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투기 세력들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말라고 이 유튜브를 하냐 뭐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냐 유튜브 돈 안됩니다 뭐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뭐상가나 다가오 주택 그리고 뭐 매물에 대한 팔아야 될 물건들 그리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뭐 그건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부산을 보게 되면 규제지역 해제가 됐을 때 부산으로 대금 올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는 안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다시 규제지역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 정부로 넘기겠죠.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도 사실적으로 세수를 많이 그다야 되는 입장에서 이 규제 지역을 쉽게 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완화 방침에서 기본적으로 뭐 일시적인 완화 방침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규제 지역을 푼다 풀게 되면 기은 지금 대구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건 전국에서 다 알고 투기 세력들 마찬가지 대구로 올 생각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화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푼다면 대구만 푸는게 아니라 전체를 풀어야 되겠죠 전체를 풀어도 뭐 대구로 몰릴지 부산으로 몰릴지 전체를 풀게 되면 지방 쪽에서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때까지 뭐 경북이 다 경남이다 뭐 거제 다뭐 제가 다 올려 드리지만 은 지금 규제 지역이 안된 곳으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네, 몰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을 전체적으로 푼다면은 지방 소도시는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5대 광역시 중에서도 사실 뭐 세종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가 빠지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도 그렇고 뭐 땅값이나 주택가격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뉴스를 다 봐야 어느 정도 대구에 대한 뭐 투자든 아파트 실입주든 어느 정도 저렴할 수 있게 아니면 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머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규제지 완화가 아니고 아예 해지가 된다면 은 사실 대구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떨어질지며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수준에 비해서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거품이 많다. 하지만 대구의 재개발 때문에 보상 금액이 많이 풀렸다. 그리고 대구의 점점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간다면은 군중 심리에 투기꾼들이 다시 몰릴 수도 있다뭐 다양한 생각들은 저는 해봅니다, 해보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뭐 시리안 인이상 그걸 다 맞추지는. 어렵고 할 거요. 일단 뭐 제가 받는 것만 전화를 받아도 뭐각 지방 뭐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구를 유심히 대부분 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쉽게 풀지 않을 것이고 현재 세금, 세수도 엄청나게 그다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규제 지역을 지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계속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죠.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향세가 아니고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투기꾼들도 쉽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뭐 전국에 우리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돈을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전한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또한, 꾸준히 전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좀 되실 거고, 어느 정도 뭐 유튜브만 맨날 쳐다보지 마시고, 다양한 뉴스도 좀 보시고, 뉴스도 돈 100만원, 20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광고 형태로 뭐 좋은 쪽으로 얘기를 다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다 보고 듣고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뭐주구장창뭐 얘기하는 그런 얘기, 다 듣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그게 다 맞지는 않다. 라고 유튜브 자체에 투기 세력들도 들어가 있고 뒷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식 관련해서 마찬가지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마찬가지 코인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했는 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한 번씩 보시고 시간이 난다면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다 보시겠지만 시간이 안 나더라도 좀 쪼개서 유심히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정도의 지식은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파트에 대해서 자꾸 뉴스만 올려드리니까 뉴스 말고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궁금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것저것도 묻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올려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